아, 음. 동물 사냥, 왜냐하면 동물사냥꾼들은 같이 있는 역사적인 유물을 네. 모아왔기 때문에 그렇죠. 사냥꾼들은, 어, 어, 과거에 많은 많이, 많이 드러낼 수그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렇죠. 네, 근데, 네 좋아요. 어, 어. 어, 잘했어요. 첫 문장 잘했고요. 예, 그 다음에. 어, 예, 어, 예 어, 좋아요. 네. 네, 계속 해볼게요. 어, 예. 그러나 보고학, 네. 그러나, 학 보고학, 그러나, 학자들은 네.